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건! 저건 오벤져스 타 아니에요? 오메져스 타워! 어! 그, 사라진다! 아 어, 사라진다! 사라 사라진다! 컨버전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혼란에 빠진 서울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마블 퓨처 레볼루션에 합류하라 마블 퓨처 레볼루션 사전 등록 중